谢谢谢了谢谢谢谢谢 그래 내일까지 1박 아... 이시고요 네. 지금 층수는 15층 이시고요 네. 하나는 이쪽으로 좀...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어디다 되는거더라? 카드 아, 이여요 예. 어. 어디? 아, 베테랑 갔을때 카드 되는거 올라가죠 맞아 어? 왜왜 왜 엘리베이터가 안올라가지? 1581호에 뜬 어, 아, 시원하다. 야. 얘아나 물을 줄게요. 짜자 짠짠. 아, 초콜릿이다. 아, 어, 초콜릿 여기 있는 거는 먹으면 안된대여 원아. 네. 그냥 구경만 해야 된대. 5,000원! 여은아 이거 아빠가 이따가 편의점 가서 사줄게, 알았지? 두개 사줄게 엄마 나눠 먹을 거야 엄마랑 나눠 먹자 아, 여기 야은아, 여기 아... 지금 수영장을 들어갔었는데 수영물을 안 가져와서 메인 플레입장 구명조끼도 대여가 가능한데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수영물을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4시 44분인데 일단 한번 목적지를 딱 보고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마트 용산점 까릿 아 근데 지금 수영장에서 바로 와서 슬리퍼 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44분 20분 컷 여운아, 아빠가 수영놀이 할수 있게 해줄게! 여운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 없네? 핑크... 살 거면 핑크색 사야 돼. 빨간색 쓸어 하려나, 여운이? 뭐 여기 수영모자 팔아요? 네 여기 있어천원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산하면 되죠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5시 4분 20분 걸렸으니까 어, 10분 충분히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 8분 이제 수영을 마치고 푸드 익스체인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런 뷔페급에서 스테이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좋고아 음. 네. 이거. 아, 이거 근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긴 하다 이번 8월 메인 고양시 음식 음. 초계초계탕초탕 아, 초라. 음, 음. 어, 아, 음. 진짜 맛있는데? 와. 아, 이게 초계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놀라왔네 크림 무슨 크림이랑 <웃음> 그리에다가 크림 같은 걸 짜는 것 같아요 어, 원래 뷔페 가면 어? 먹어볼래요? 음. 어떤 맛이야? 아이스크림 맛이야 까까 맛이야 먹는 까까 맛이야? 원래 뷔페 같은 데 가면 롤안 먹거든요 밥만 많아서 뭔가 배 채우는 느낌이라서 안 먹었는데 여기 롤은 진짜 웬만한 그 식당에서 먹는 롤보다 맛있습니다 오 어, 괜찮은데? 이 롤? 응. 아, 아직 안 먹어봤어 음 야은아 맛있어? 어, 맛있어? 한촌이나 먹어볼까? 한촌이나 먹어볼까? 없으면 아까? 맛있어. 아빠가 빼줄게요 영완이가뺄수 있어? 엄청 귀엽네 다음은 장어롤 아 빠졌어? 최고 여기다 놔 어때요? 나도 야완이 아니 잘빼 아까 터득 캡스 하나 먹다가 저번에 그 생방송할 때막 그랬거든 아 저는 뷔페 안 간다고 너가? 어 왜? 질 떨어져서? 응다막 그냥 그럴듯하게 막 차려놓기만 하고 막상 먹어보면 맛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종류만 엄청 늘려놓고 이래서 별로라고 막 이랬는데 난 솔직히 이런데 처음 와보거든 8만원짜리 맨날 가면 결혼식장 아니면 그냥 청주에 있는 막뭐 그런 거 있잖아 막 2, 3만원짜리 세응 그런 데만 가봤는데 다르긴 다르네 분위기로 <목소리도> 응. 서빙하시는 분다 되게 친절하고. 응. 한번 이건 딸기 케이크야. 아빠도 응. 한입먹어봐도 돼. <목소리도> 오케이안 단데 엄청 진해. 보통 이런데 있는. 음, 지무지 달고 단맛이. 엄청 달잖아. 바온이 그 같은 거. 어, 진짜 달아서 못 먹을 정도인데 이는딱 먹었는데 별로 안 단데. 초콜릿 그 향이 엄청 진해. 짠을 할때 눈을 바라보면서 짠을 해야 되는데 응. 동양인들만 항상 짠을 바라본다 아 그래요? 응. 그이사또그 그 서양인들 영화람이렇게 항상 이렇게은이사람 <웃음> 자꾸 자꾸 눈을 피하는데? <웃음> 부딪힐 때사람시선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렇게 마시고. 여보 응. 음? 완전 엄청 웃기네요. 어... 아. 안지 누워야 하다. 어요 어떤데요? 어... <웃음> 일어나기 싫어요? 어 너무. 뭐 빨려 들어가는 거 같아 침대로. 어, 저기 누워 봐. 까만 걸 벌려 줘요. 내가. 어빠 여보. 좋지. 어. 안아 주지. 와. 나 이렇게 자는 거. 오늘 이렇게 잘 거야. 너의 음. 가운데서 자고. 엄마랑 아빠 양쪽에서 할 거야 여기 옆에는 벽이 없어서 떨어질까봐 언니가 가운데서 자는 거 알았지? 괜찮아 응.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여행 와서 좋아? 엄마, 아빠랑 같이? 응 근데 저녁 맛있게 먹었어? 아 근데 우리 집삼층이야아 우리 집 3층? 우리 집은 거기 잘 있어 우리 오늘만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응.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웃음> 진짜? 응.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여기서 살면서 뭐하고 싶어? 놀고 싶어 무슨 놀이 하고 싶은데? 음, 여운이 가방에 있는 거에서 여운이 가방에 거는 거에서 엄마 아빠 나랑 먹어서 여운이가 이거에고 놀고 싶어 응, 음, 그러고 놀고 싶어? 여운나 어, 수영 한번 어땠어 음, 오늘? 들려? 아빠, <목소리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마아마아마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여덟 먹어볼까? 응, 음? 맛있다. 어, 깜짝 놀랐어, 맛있어서 여원이 많이 먹어 이제 여기서의 1박 2일의 여행을 끝내고, 여운이가 좋아하는 옥토넛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갈겁니다 여운아 근데 여기 지지야 지지 아, 아이고 오케이. 아 거기 신발 막갖다 대서 여운이 분홍색 신발에 슈퍼 매줘서 속상해 엄마 집에 가서 딱 줄게 알았지? 응. 응. 응. 응. 아, 아주 속상해. 응. 응. 응. 영훈아, 이제 빨리 들어가서 한번 진짜 있나 볼까? 가볼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보세요. 하나, 응. 둘, 응. 셋. 제가 볼까요? 얘네. 자, 하나, 둘, 셋. 김치 여기. 야, 언니 오늘 재밌었어요? 아까 배고픈 애들이 무서웠어? 그.. 보거들? 보거가 무서웠어? 가시보거? 음. 이제 목토나 뮤지컬을 보고 저는 노래를, 노래선생님을 만나서 노래를 배우는 동안 여보는 롯데타워에서 구경하고, 그지? 음. 그런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음. 예, 그거요 트러플! 아 진짜요? 네, 어, 버섯 아니에요? 그 트러플.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네. 거기서는 싸요 아, 싸도 비싼 이태리.. 아니 안싸요 싸요 네. 싸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싸요 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몇만원 한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몇천원이에요 아 진짜 그정도요? 네, 그정도 차이예요 그런거 되게 많아요 그 아. 이것도 그렇고 막 무슨 장미화장수인가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몇만원짜리인데 거기서는 어. 또몇천원이막 그런게 있거든요 이태리 네. 제품들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타에 물에다 네. 많이 끓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시면 좋지 않아요 트러플 파스타 한번 해먹어 <웃음> 이거 없겠어 와 이거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거 사다 드리면 되겠다 네. 이와잘 먹겠습니다 트러플, 트러플 두 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여운이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대요 롯데타워에 있는 유모차를 빌려서 지 거기 타고 자고 있어서, 롯데타워에서 좀뭐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아니뭐살거 있으면 좀 알아보고 하다가, 여운이가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쯤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까 합니다. 꽤잘 자서 다행이다. <웃음>